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야 물의 고마움을 알고 사람은 폭군을 만나야 현황의 고마움을 안다. 무릇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재산이 있을 때는 돈의 절실함을 모르고 일가 친척이 곁에 있을 때는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기 쉽다. 인지상정이라 했던가 과거는 이미 후회해도 늦는 법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만나면 언젠가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대자연의 철학이다. 특히 부모가 떠나고 난 뒤에는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다. 부모는 나의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자일필 효도를 미루다 부모가 떠나간 뒤에야 교도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한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간모닝을 써왔다. 나의 건강했던 시간부터 투병 중인 지금까지 매일의 철학과 앞으로의 꿈이 간모닝에 녹아있다. 분영지식을 하며 수많은 영가들을 만나고 부함 회원과 열심히 문화 답사를 다니고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문화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협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등내 인생의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간문닝 독자분들과 함께 해왔다.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하였던 한용운시의알수 없어요의 한 구절처럼 간모닝은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 되어 지금까지 잔잔히 불타오르고 있다. 2015년, 69세에 끝났어야 할 인생이었지만 항암투병으로 병세는 호전되었다. 몸의 암세포도 사라지고 건강도 돌아왔었다. 이 상태를 3, 4년만 유지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의 산소를 국립현충원으로 옮기는 과정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말았다. 2018년 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성대 수술을 했는데 뜻밖에도 뇌종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내 병을 자초한 셈이다. 배에 물이 반이 담겨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르다.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내게는 꿈이 많다. 간모닝을 통해 공개한 다큐멘터리 정읍갈제의 기적의 개봉도 보고 싶고 오페라 카르마의 앙코르 공연도 기다려진다. 나라의 미래도 걱정이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김정은은 1949년 김일성 주석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처럼 검은 코트에 검은 중절모를 쓰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오른손 절반을 코트 안에 넣는 자세까지 김일성과 똑같았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갈때 탔던 전용열차는 과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정은은 왜 김일성을 철저히 카피했을까? 1949년 당시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나 조소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지만 사실상 6.25전쟁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타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과 스탈린의 만남 직후 미국은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켰고 탱크를 폭파할 수 있는 로켓4 같은 주요 무기들은 일본으로 옮겼다. 70년이 흐른 2019년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은 김일성과 스탈린의 만남을 보는 느낌이다. 특히 몽러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장검을 선물로 주고받았다. 먼저 부틴은 김정은에게 장검을 선물로 주면서 러시아 풍습에 따라 아기가 없다는 뜻으로 동전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선물도 장검이었다. 이 검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한다. 당신을 지지하는 나와 우리 인민의 마음을 담았다. 고 말했다. 두 사람은 왜 장검을 주고받았을까.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정세는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안으로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평균 40% 이상 감소하였고 밖으로 남북관계와 주변국가의 마찰은 자초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DMZ 평화의 길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고 고성에 이어 철원, 임진과 코스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두팔 벌려 북한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 가장 삼엄하게 경계해야 할 DMZ를 북한보다 앞서 개방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발생한 금강산 총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갓모닝을 통해 공개했던 불길한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